내다 2억 정도? 가3억나왔잖아 내가 오 5, 6, 7, 8, 1 10, 1 5, 정도? 아유. 5, 5 오늘 교포 피싱 투어 후다 잡아 외수질를 하러 왔습니다. 진상을 위해서 타이거 급세요. 오, 크다. 오! 오오우 씨.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와우, 와우. 아니, 왜, 왜, 왜저 건너뛰어서 그쪽으로 가지? 올라왔다. 채비 보이죠? 야, 씨. 어, 아우. 야, 칠, 칠자오바, 칠자오바 나왔어. 와, 씨. 제, 제 고기도 아닌다. 이거 놓, 놓치면 난리 나는데,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봐봐 팔찌 안되려나? 우와아 아니 뭐 아침에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한마리 잡으시네 아제고긴 아니에요 제고긴 아니고 <웃음> 저정도는 대야 미너지 와물고기사랑해님 어퀴하시죠? 뭐지? 통치? 우럭인가? 우, 우럭, 우럭 같기도 하고? 어, 우럭이네, 우럭. 수고할게요? 오우 네. 어, 아빠, 아, 아빠. 아빠. <웃음> 어, 괜찮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 수고할게요. 우럭은 바로 피 빼가지고 바로 저기죠? 오! 오. 좌 반전 서용 오른손, 오른손, 맞아요? 이거? 이것도 떨굴까봐 먹였어. 아이고, 볼락인가 보다. 먹였어, 매였어 볼락인가, 볼락. 이 형님이 30, 30, 35바, 우럭 잡았는데. <웃음> 가끔에 에럭도 속간내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우, 손맛이 당차더라고. 이래 재밌는 거예요, 낚시가. 바늘을 외수질바늘 18호, 18호로 바꾸겠습니다. 눈이 밝다고 해가지고 민호 이런... 바늘을 칼라가 섞인 그런 바늘을 잘안 쓴다고 하시는데 연하늘색 연하늘색 이런 거는 그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 색깔이랑 비슷해가지고 동가인가 a r i n g a t u n g a r i n 어? a t u 인가 이거? i 도도 a 도 u 하는데? r i n g a t u n g 어 r i n g a t u 가 g a r i 도도 a t 도 n g a r i n 가웬 말이야 이 녀석아. 눈치 없이 u 도 g 어쩐지 n 도 a t 가솔 아,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셨는데 가디언 훅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이게 입질하면 틱. 평소에는 그러니까 실리콘누스를 끼워 놓으셔가지고 어초 같은 데 걸리면 텅한 번은 이거 이거 때문에 저기 뭐야 밑걸리 한번 도망갈 수 있는 거죠 항상 빠지는 건 아니고 와이드 개훅과 스트레이트 훅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벌써 클났네 응. 두 번째 내리기지 마시게요. 그두번 내리면 중간에 그 타도만 걸립니다. 응. 외수질 낚시에서 오초 탈 때는 선장님 말씀을 그대로 좀 따라 주셔야 돼. 안 따라 주시면 미끌리면 말 그대로 농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 그래,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찍고 가면 민폐야 민폐. 바닥부터 찍고 가는 타입은 철선 스타일 나는 내갈길가련다외수질에서오천확시는 팀전이죠? 팀전 아우 호도독 입질 두번 받았는데 아쉽다 와 이거 봐 작은 녀석이 먹었나 봐딱 먹었어 어어어 어, 어, 발견했어 최적의 사이즈 근데 농어 한 마리 온다 저한테 소드님, 시골주님 달봉님에게 금지어가 있어요. 조항 조가는 금지어. 달봉님 매력으로 성공. 선포... <웃음> 아니 그저 조항은 다, 당연히 궁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다 다 답변 드립니다. 한빛국장 형님, 오늘 물때를 보니 한시 이후 터집니다. 지금은 워밍업 워밍업 이죠요요톡 하는 게꼭한 번씩 있는데 새우가 튀는 것 같은데. 소드님 처음 선상 선상 처음 할때 여기저기 잘 잡는 영상만 올린 유튜버들 보고 저도 출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달봉님 진정한 선상의 낚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선상 낚시는 아까 코로레드님이 그러셨어요. 운구기일이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을 여러분을 낳고 저는 심심하지 않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시골지님한 마리 잡는 거 보고 이러라고. <웃음>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비나 엄청 와라 저러 어? 예. 네. 어, 저, 저, 저기는 왔는데. 농어다 오! 어, 저 깔짝거 아니야? 와, 와, 대물인가, 진짜? 예, 풀어고 있어요. 형님, 대물이죠, 이거? 오우, 와우! 굿즈 아니야? 와우, 씨! 와, 씨! 와, 와 씨! <웃음> 예, 한방 있어요, 한 방. 헤 <웃음> 아우씨 굿자나왔어 와 미치겠다 와저저저 저, 저 손맛 보고싶다 성태가 놓친게 저만한건데 새우 큰거 쓰세요 빨리 뭐 이사람아 뭐, 벌써 새우 큼지막한거 달았어 이걸로 잡으면 이걸로 잡으면 당신 때문에 잡은게 아니야 내가 큼지막한거 달았다 아니지 딱 적당한거다 중간보다 약간 큰거 담니다개요 청평이 엄청 더운 날씨일텐데 오, 어, 딱돔이다 농어잖아, 농어.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사짜, 사짜. 와, 씨. 와, 와, 진짜. 아, 저, 저, 저도 동갈도도미. 예, 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하는데, 와, 엄청 큰 거네. 사짜 났어. 아, 또 연어 선장한테 또혼날 텐데 이거. 남들 잡는 거만 보지 말라고. 야 그럼 안 나온 걸 어떻게냐 나한테 낚시가 뭐 내가 원한 대로 다 잡으면 뭐 낚시야? 예 예. 저도 밥 먹어야죠. 와. 자자 자, 자. 예. 자. 예. 감사드립니다. 와, 특별 대우 받았어요. 닭고기 더 주셨어. 더구나 날개. 간장 간장 간장 닭 그리고 냉국. 자 고시네 많이 잡게 해 주세요. <웃음> 닭고기 예술이야. 힘 더운데 재밌어. 엄청 재밌지. 나와봐 일단 무지 재밌어. 그래 무지 더운데. 우린 언니 있어. 그늘 있어 그늘. 맛있어요. 예리하네 오!와.. 딱뚱이 저, 저, 저렇게 파이팅 에이! 와 여러분 딱뚱 사자면 북발이 육자래요 동발이고요 10번으로 갑니다. 1번1번 10번 좋아. 좋아 아 바닥이야. 바 <웃음> <웃음> 저도 못 <웃음> 보네 <웃음> 유정영 형님 한물두물열 물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하죠? 달 때문에 생기는 천문조 현장인데 이랬다가 달이 점점 점점 멀어지면 당기는 힘도 적고 저거 뭐게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힘도 적고 어허! 어 이거 딱둠인가? 딱이다 딱 어, 딱이야 딱딱 자자자 아, 자, 자, 보시죠 딱딱딱딱 딱, 딱. 딱 왔어 딱 왔어 여러분, 돔챔질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딱 돔, 왕성으로... 딱 돔? 이게 딱 돔이 안 크더라도 이렇게 박는다니까요? 아니요. <웃음> <웃음> 어, 민호래? <민원아? 들어요? 웃음> 퉁치, 퉁치. 나툴차 여기. 형님, 근데 새우 툴치지. <웃음> <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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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칠해도 민어예요. 얘, 얘, 저 얘도 불에 있어요, 형님. 딱돔이에요 형님, 쿡쿡 박는 건 저, 저기도 비슷해요, 형님. 방울, 어, 광어. 오, 칠자다. 어, 와, 씨. 광어 칠자야. <웃음> 와우, 밖에 날씨, 날씨 장난 없네요. 뭘까 이거? 아이 에러기 이거 진짜 씨. 장대 장대 장대 어? 어? 훔치? 놀래민가? 뭐야 이거, 이거 알수 알 없는 녀석은 <웃음> 뭘까요 이거? <웃음> 와 멋지죠? 와우 와 오우 뭐, 잡을 수가 없어, 어쩌시 먹으려고? 아예안 먹죠, 예.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들물 타임. 아, 들타. 아. 크으. 포인트 왔죠? 어. 아. 들타구나. 어. 니 네, 잘해라. 어닝. 크으. 싱싱하죠? 이만하면 색깔도 이쁘고 그리워하면 <웃음> 언젠가 아이 이놈의 고운 불가 진짜 팍참질 한번 해가지고 졸리신 형님들 동생들 그냥 눈 번쩍 뜨기 한번 해야 되는데 언닌 그 아닌데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3만 원짜리면 언닌 일정 오시니까요. <웃음> 네, 어님 밖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오세요 아, 그러실 줄알았으로 이렇게 는데아이 이모죠? 허덕 <웃음> 하는거 보니까 저기있어 에럭 어? 아 먹었.. <목소리> 먹었어 <웃음> 네 저기인거 같아 형님 에럭 좋아요, 그렇죠. 허 참질 그렇게 습니다 <웃음> 그냥은 안 넘어가시죠? 아, 어. 우럭 택기도 있네요. 허 참질 있어야지. 그늘에 있어 다면 아, 저는 원래 육수가 많은 녀석이라서 그래서 냉면도 물냉면을 안 먹어요. 그래서 물냉면을 안 먹지. 제가 육수 더 올릴까봐. 저는 비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돔인가? 놀래미인가? 우럭인가? 우럭인가? <웃음> 형님, 이거 놀래미야. <놀램이야>. 현재인가 <웃음> 그랬네, 님. 우럭다. 와. 하, 확인해 주세요. 와, 보셨죠? 와. 제일 당찬선 맛이었어. 이거를 칠자처럼. 칠자처럼. 이렇게, 이렇게. 칠자 우럭처럼. 그러고 바다로 돌려주고 <웃음> 이훈님 유캐치 조스 어, 마음은 항상 상호 상 잡죠 어? 조스 한마리 걸었어요 오 어, 조스야 이거 딱 보니까 우럭이죠? 이거? 조스 만한 우럭이야 아이씨 놀래민데 이거 <웃음> 어? 드래를 너무 풀어서 그런가? 알았다, 뭐, 아니 뭐. 우럭이에요 우럭 예, 아, 이건 드롭봉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누군가 깔다고요깔다고 아, 노야! 뜰채가 고뜰채 뜰채, 뜰채, 뜰채... 죄송해요, 나수아요 아니야, 이거 히, 힘 하나도 안 썼었어. 예, 예, 힘 하나도 안 썼었어 이거 나, 나, 나 손자님한테 돈날까봐 드렉 많이 풀어놨어요 이거 놓치면 죽는거야 이거 아니 뭐힘 안쓰다가 이래 이거 한번 하고, <웃음> 좋아, 아 좋아요 한 형님 쳐, 쳐, 쳐. 형님 출연 한번 하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오, 아, 오션투어 선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세요 오, 오션투어 선장님이세요 자와저 진짜 아니 그것도 몰라. 아, 형님 저 처음에 진짜 힘 하나도 안 썼어 예 맞아요 하는 지식 깔다고였어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씨 여러분 피싱투어에서 잡았습니다 팔자 될것 같습니다 썸네일 나오나요? 너무 외수질이야 이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야한 칼했어 한 칼했어. 누가 봅니까? 맞아. 아저느낌은 7! 사. 7! 4잖아요 아... 왜그러셔다 와서 미친 듯이 힘썼어요 진짜. 야. 어, 어, 야 감사드립니다. 어, 물, 물태요? 물태요 와, 겨포동호가 이렇게 빵이 좋습니다, 여러분. 농어다운 농어죠, 이게. 아니, 진짜 처음에 우럭 같았어. 그러더니, 형님 채비를 같이 걸더니, 확, 제대로 갑자기. 민농어는 원래 파워풀한데. 아, 이훈님 감사드립니다. 조스 축하 <웃음> 감사드립니다. 좀 달병이 제 말대로 듣네미터는 그렇고, 팔자라고 봤으니 <웃음> 여기가좀 나, 예, 나왔죠? 74 농어 한 마리 건졌습니다. 빵! 음, 이얘 해가지고. 어, 김, 김, 문수 형님 밑에야 아이고, 전, 전, 전 에러. 오늘, 오늘, 오늘 첫 입질이야. 김문수 형님. 오, 이야, 커요? 형님, 이 이렇게 박는데? 처음 잡으셨어. <웃음> 어, 놀래미, 오, 돌, 돌렘이 오 옷자. <웃음> 큰일 네 <났네. 웃음> 방송에 다 잡혔는데. <웃음> 앵, 앵글, 앵글까지 돌렸는데. 문수영님 집원미. 돌렘이, 어우, 장난 아니야 사이즈가 크니까. 아름다운 <웃음> 돌렘. 랜딩까지 다 잡았는데.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의심 많으신 분은 한 바퀴만 갖고 가셔도 돼요, 자세 어? 어? 어? 아, 조그만 놈 있어 조그만 놈 바늘이 펴지면서 에러한 마리 떨려오는 것 같아 어 떨려오는게 아니고 이거? 불을 잡았네? 와아 이거 자자자자자 응. 어, 어. 아 부자 보다 1초, 1초 저기하려고 는데 허챔질로 자,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낚으면서, 어, 자, 오랜 시간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김문수 형님하고 9번, 10번 서가지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낚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션 투 오늘 굉장히 덥긴 했는데, 어, 어닝이 있으니까, <웃음> 그렇게 던지는로르고 모르,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74cm. 예. 그러면, 메다로. 예, 그럼요, 형님.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그거 약속드리고, 어, 어, 오늘은 이만, 후딱후딱. 후딱 방송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 왔다 와저도 농어 1m 네. 아, 거예요, 네. 5cm 짜리에요 와 사이즈는 정확히 교체 가는 거예요 인제야? 4.5 정도? 인자 3.5 정도 5.6 무시 무시 하는 인생곡이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네, 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 고생하셨어요. 예예 예.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네,